자꾸자꾸 바뀌는 중국 입국 기전 헷갈리시나요? 중국 입국 전에 무엇을 준비해서 공항에 나가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공항에서 무슨 QR코드를 검사한다는데 미리 준비할 수는 없을까요? 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국규정 알림이 까레치민입니다. 오늘은 중국 입국규정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크게 두 가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PCR 테스트. 현재 대사관 공지에서도 잘 나와있지만 중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일부 승객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음성항에서 발급받으러 왔다고만 이야기하고 PCR 테스트가 아닌 신속한 검사를 받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똑똑하시니까 잘 구별해서 테스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8시간 이내 PCR 테스트 조건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종이로 출력 핸드폰 캡쳐본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8시간 이내 PCR의 경우 이름, 검사 시간이나 결과지 발급 시간 검사 방법, 결과, 검사 기관명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세관 신고 QR코드 발급받기입니다 세관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 해관 앱상에서 등록하기 하시거나 위 QR코드를 위챗 에서 스캔하면은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관 코드를 인식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트 모양 건강 선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알림 팝업이 뜨고 가볍게 OK를 누릅니다 출입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중국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바로 밑에는 한국인 및 제3국적 외국인들은 영문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국인들은 중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깐 멈추셨다가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국제선 항공편을 탑승한다면 y yes, 예스, 예를 클릭하여 항공편명과 좌석기입란을 활성화시킵니다. 탑승 항공편명을 기재하고 공항에서 아직 좌석 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좌석은 1A로 설정이 됩니다. 체크인을 하고 나서 좌석 배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수정을 한번 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좌석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 휴대폰일 경우에는 국내, 중국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국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중국 내 연락 가능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난 14일 내 어느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는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데이트는 탑승일 기준 14일 전, 엔드 데이트는 탑승 일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리 선택은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건강 상태 선택란입니다. 증상의 선택은 노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입국 48시간 이내 PCR 테스트 검사 결과를 묻는 라에는 네거티브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정보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저희는 완벽하게 중국 입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잡하지만 제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